소라 쏟아놓은 새 앨범으로 돌아온 에이핑크입니다.어서 오세요. 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스파클링 똠입니다 <웃음> 네. 말투 왜 그래?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사랑둥이. 뭐야 <웃음> 말투 뭐야? <웃음> 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막내 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다들 인사하면서 들어와? 오늘 비글핑크가 아니라 에이핑크네요 아 그러니까요 왜 저한테 은지선재민 선배님이라고 하시는거죠 고미씨 <웃음> 선배님이죠 <웃음> 그 처음에 은지가 그 조금 떨면서 했던 그 라디오 느낌이랑 때 왔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 아, 지고요 대선배님 느낌이야 <웃음> 아 그래요? 한 20년 라디오 하신 선배님 <웃음> 네 보미 조용히 하세요 그렇죠? 에이핑크 멤버들은 90도 인사하는데 근데 의자에서 인사, 아 인사 안 받아주시네요 저, 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예? 여러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맞아요. 어! 요 <웃음> 왔어. 어! 전, 전 그때 90도 인사했습니다 예. 또 0856님이요 지금 에이핑크 왔나요? 제 보라 화면은 빛밖에 안 보이는데 다들 여신이라 고그 어머. 어머. 네, 저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 주점력이 만렙이십니다 아 예. 오신 기념으로 빵빠에부터 과하게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야자 걸그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 에이핑크 스페셜 앨범 호울이 발표됐습니다 호아 이번 신곡 딜레마로 에이핑크 멤버들 모두 비주얼이 아주 그냥 레전드를 찍어보겠습니다! <웃음> 자 보통 비주얼 레전드 찍었다고 빵바리가 울리진 않는데 오늘 도 <웃음>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한번더 올려주세요! <웃음> 아,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 앨범만큼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타이틀곡인데 우리 남주씨가 소개를 네. 해주실 거죠? 아, 네네 저희 타이틀곡은요 어, 딜레마로 어, 매력, 어, 중독성이 강한 훅이 굉장히 포인트고요 이별 앞에 정말 사랑을 그만둬야 할지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자 한번. 그럼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딜! 갑자기요? 네. <웃음> 네 남주씨 <웃음> 딜레마 딜! 딜 한번 해보자. 레! 레고 마 마! 뭐 뭔진 우이. 모르겠지만 후하다 여기 오, 보미 씨왜 그렇게 어깨가 좁아지셨어요 갑자기? 네. 저 네. 원래 어깨 좁아요. 그게 아니야 운동해야 돼. 아 그게 아니야. <웃음> 어, 방금 아, 이렇게 아,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아, 네. 아 그래 그래요. 살짝 창피해하시는 줄 아, 알았어요. 그러자. 아, 딜레마 딜레마 이 파트는 남주 씨랑 보미 씨는 많이 불러 주셨는데 다른 멤버들의 오, 버전으로 오, 한번 오, 들어보고, 오. 들어보고 싶어요. 롱 언니 버전.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 <웃음> 아 잠깐만요 뚜루루 <웃음> 아, <웃음> 아, 잠깐만. 어, <웃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성적줄서왜감는거야 <웃음> 집중 집중 아, 또 하영씨는요 아아 <웃음> 아, 아.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 아왜 자꾸 윙크를 <웃음> 하시죠 저희 멤버들이 연륜이 느껴지네요. <웃음> <열린이> 느껴지네요. <웃음> 여러모로. 은지씨 가보시죠. 오케이. 딜레마, 딜레마, 오 딜레마, 딜레마. 오. 왜 꼬게 어 되네? 이게 대단해. 약간 여기 이거 되네. 이게 눈이 감기죠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감겨서. 공리 1님이요 멤버들이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겪은 딜레마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혹시 오. 딜레마가 있었나요?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웃음> 아 맞아 또 컴백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근데... 다이어트 정말 안 해도 되는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음, 이번에 맞아요. 정말 열심히 네.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하면서 우리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저는 남주씨가 다이어트 도시락 시켜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웃음> <진짜. 웃음> 근데 그러면 뭐해 고기 토핑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웃음> 고기 토핑 추가 <웃음> 추가, <웃음> 추가 추가, <웃음> 추가. 실패. 네, 실패 <웃음> 또 딜레마인 분이 있었나요? 딜레마는 그게 딜레마죠 10년차가 넘었는데 열정은 그대로인게 좀 딜레마였어요 아 너무 간단한데 이 열정이에요. 열정이야. 죄송합니다. <웃음> 데뷔곡 몰라요 때만큼 열심히 연습했다라고 어느 멤버가 얘기를 와, 해주셨다고 맞아요. 하는데 누가 말씀해주셨죠? 접니다. 허 어? 몰라요 때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진짜 거의 매일 계속 연습하고 맞아, 그쵸. 맞아. 막 그리고 보미 언니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나요. 뭐죠자 시작 이, 이렇게 저희가 추석에... 죄송합니다. 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타임스인데 네? 네? 명절 때자이날 네. 쉬니까 나와가지고 될 때까지 연습하자. 와, 이랬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데뷔하는 느낌이었어요. 음. 연습을 해도 해도 불안해 계속 불안했어요. 맞아. 마음이. 맞아요. 그치운 뭔자해죠. 지금 전 지금도 불안해요. 맞아. 연습을 해도 해도 불안해 마음이. 맞아요. 네. 이해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특별히 응원법 버전으로 어, 좋대. 한번 좋대. 저희가 좋아요. 팬분들의 마음을 한번 오케이. 대신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but m a h 어 뭐야? 생각보다 응원법 잘하잖아. 어. 못할 줄 알았나 봐요. <목소리> 이번 앨범에서 다른 멤버 파트 중 탐나는 파트가 있는지 있다면 살짝 불러주세요. 파트 뺏어오기 가즈아. 저 이거 네가 없는 방 어지러운 방 헝클어진 머리 이 파트 있잖아요. 네. 하영 씨가 하면 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아 하영이가 주세요 하영이가 공기 90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파트 시작. 네가 없는 방. 힘더 빼야 돼요. 어지러 아, <웃음> <끼리> 차가워 차가워> 이렇게 빼야 돼요? 어, 기가 어, 간지러워요. <웃음> 그렇게 빼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어렵더라고. 몰로가 아닌가? 로만이에요거 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에이핑크 딜레마로 컴백한 에이핑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자이 아, 파트 혹시 봄이 씨 한번 봐보죠 어디요? 혁언니로 아, 좀 빙의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가 없는 바 그것보다 아, 좀더숨 아, 많이 아, 섞어주세요 내가 없는 바 발음까지 러운 바. 이게 각자 파트를 잘 받았어 우리가 어 좋은데? 근데 궁금한데 왼손은 왜가만두지 못하는 거야요저 빙의 하는 중이에요아청롱씨를 알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요. 우리를 딜레마의 파티를 고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딜레마 딜레마에 빠져라 밸런스 게임! 게임. 빠밤 자 초롱씨부터 쭉쭉 가볼게요. 아, 네. 평균 연령 6살 에이핑크 리더 자 살짝 간접체험 해드려요? 어떻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밥차려 뗄게요. 밥차려 뗄게요. 이런 Norwegian. 상황이에요. ]emat서. 자 그리고 멤버 60명 에이핑크리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당신의 선택은? 하나 둘 셋! 평균 연령 6살. 아지기 귀엽게라도 하지. 그러죠. 안전하게 갔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게임의 우리 보미씨는 나보다 10살 많은 정은지, 나보다 10살 어린 정은지. 아, 참, 참, 하나 참, 참. 둘 셋! 나보다 10살 많은 정은지! 오, 오! 그냥 10살 어린 정은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이랑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더 든든할 거 아니야? 아 지금도 든든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보다 10살 어린 정은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에이핑크 노래 가사 다 잊어버리기! 안무 다 <웃음> 잊어버리기. 아, 어머 벌써 힘들어. 아. 저는 노래 가사, 아니 안무 잃어버리기 왜? 잊어버리기. 어, 뭐? 안무는 뭐? 고민 씨가 좀 개사에서 부르는 걸로. 어, 저는 요즘에 네. 가사 외우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요즘일까요? 아니요, 평소에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안무는 솔직히 계속 연습하면 몸에 익으니까. 네네네. 근데 노래는 왜 해도 해도 안 헤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다섯 개서요? 전 네. 항상 개서하는데요. 자, 뭐. 밸런스 게임 남주씨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시간 동안 덤더럼 추기, 세 시간 동안 딜레마 추기. 에이. 아, 생각만 와, 진짜 생각만 해도. 그냥 했어. 세 시간 동안 딜레마 추기. 아, 아, 왜요? 딜레마가 더 쉬워요? 진짜 덤더럼이. 딜레마보다는 힘든 거 같아. 어 그래? 계속 뛰잖아, 아, 계속. 어, 딜레마는 좀 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차라리 맞아. 응. 열심히 연습했더니 몸에 익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자 그리고 또 우리 하영씨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언니 일을 매니저하기, 남주언니 일을 매니저하기. 하나, 하나 둘 셋. 초롱언니 일을 매니저하기. 고민 많이 안했어. 아, 고민 많이 아, 안했어. 안안 아, 차이가 아, 아, 아, 안안안안안 아, 너무 커. 아, 그, 초롱언니는 시간을 잘 지키면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하게 갈수 있어요. 남주언니 가는 동안 계속 하영아 하영아. 하영아, 이거 어때? 이거 귀걸이 어때? 이러고. 그래도 이게 나, 화장이게 나, 이러거 밥, 밥, 밥, 밥밥밥 밥, 밥, 밥, 밥, 밥, 밥 왔어? 아밥 왔어? 커피 왔어? 왜? 오늘 뭐 시켜놨어? 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아. 커피 왔나요? 다 아. 시켜주세요. 앞에 말. 매니저가 진절머리나고 있어요. 우리 한대 봐. 삼자든 누가 보면 삼자대전? 내가 말 많은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요제 네. 네. 질문도 네, 준비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하영씨가 질문해주시겠어요? 네, 습니다 나보다 네. 10살 많은 윤범이대 나보다 10살 어린 윤범이 오! 나보다 10살 어, 어린 윤범이 아객아자 <웃음> 질문 주세요. <웃음> 근데 우리 멤버들 지금 10살 어린 게 자기가 10대 혹은 유치원생때로 가는 줄 아나 봐1 0저 전으로 가도 2 0대예요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지금 펀타워어 10살 어렸다 수고살리라 우리 데뷔 초에 그 봄이의 얼굴을 정말 좋아해요 아, 어 지금 말이 바뀌었나요? <웃음> 지금은 뭔가 더 많이 성숙해졌는데 아, 아닙니다 안 귀여워 <웃음> 아, 갑자기 다음 시즌 쇼미더머니 나가기 대 다음 시즌 수옥행 나가기 <웃음> 저는, 저는 <웃음> 마음 귀여워. 편하게 쇼미더머니 나가서 탈락, 탈락하겠습니다 슈퍼 네. 나가면 탈락은 안 한다 이거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너무 어려우니 빨리 떨어지잖아요 예선에서 탈락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쇼미더머니네 네, 네. 아, 근데 들다파 귀여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귀여워하시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귀여워 <웃음> 진짜 짜증나 들게 열심히 할것 같아 근데 짜... 쇼미더머니 <웃음> 나가도 아. <웃음> <웃음>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은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딜레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주씨, 네, 진짜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1분처럼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디자인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딜레마랑 또전 수록곡들 너무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첫 라디오를 또 우리 문디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주세요. 네 딜레마 가광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이핑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멤버들한테 3초씩 얘기할 기회 준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짧게 해 주신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자, 김지윤 님이 우리 언니들 활동 별탈 없이 잘할 수 있길 바랄게요. 에이핑크 사랑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해요 네, 오늘 저는 에이핑크 멤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공개된 에이핑크의 딜레마도 많은 사랑 부탁 드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